도라고했 했던 2017년상 배송 8번 주문에 나왔던 거. 이거, 이거 같은 거예요? A 관 이거 이렇게 써도 상관 없어. 나데이 은 A 관이라 인데 b 뿐만 나데이에도 상관 없어요.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i n s t 나 Instead 을 사용하는 방법은 나데이. 자 마침표야. A가 아니에요. 어머, A 대신에 B. 그대로 되잖아. 음. 똑같지? 요거 지시 부사야. 그 대신에 할때 요걸 받는단 말이야. A를 받아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 Instead of A. 요거 전면부기 때문에 A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니까 러 요것도, 예를 들면 절이 나오면 안 돼요. ING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와. 이, 이딴 것들을 우리가 연출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어, 자, 카장이 모든 사람한테 오월 아니냐면 사랑을 받죠. 에브리 바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죠 맞죠? Because 네. 그가 자 이제. a 때문이 아니라 어 영감에서가 아니라 어 인터의 전다 어, 똑똑해서야 이게 네. 우리가 원했던 게 여기 나왔네요 나레이, 버 b 라고 나와 있네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그죠? a가 아니라 b 됐어? 잡혔어? 그럼 요부분을 지금 밑줄을 쳐볼게요 나데이 버피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여기 나아있는 것들 되게 많은데 He is 뭐 때문에 그래요? 인텔리전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써도 되죠? 콤마나 브레이브 어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틀려? 맞지? 이씨. 맞지? 반응 속도가 여기가 비고 나, 네. 꺾었잖아, 이거 하고. 이컵만 나네. 괜찮아요? 그치?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Not brave. 용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맞춤표를 찍는단 말이야. 하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나왔단 말이요 요걸 써주면, 인스테드가 들어가면서, 인스테드. 어,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뭐하기 때문이다? 자, 타나는킹 e is intelligent.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활용해야 돼. 뭘 활용했니? 요거 인스테드 비가 나온 거야. 이건 지시부사 역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지시 A를 받았어. A 하는데 A가 용감한데 용감한데 는 네? 똑똑해. 이렇게 써주는 방법까지 가야 돼이거가자 B, 예. 그건도 이하니까. 어, 근데 인스테드 업이 나와야 되니까요. 용감한 대신에 브레이빙, 브레이브 그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써야지 그렇지? 어, 용감한 대신에 그가 똑똑하기 때문이지요 인텔리전트 됐닝 그럼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 세트 오브 A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나온 거예요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알겠어. 30번 질문을 담아서 연습하면 된다. 30번. 이거 뭐로 나왔었던 거야? 변정적인 역할합니다. 을 인스테드가 변정적인 역할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번화도 부분에. 번화도에 나레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에다 포커스를 맞춘다. 인스테드. 또는 인스테드 오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됐지? 납득했지?